머리가 좀 기네. 머리 자르러 왔는데 좀 기다리면 될까요? 손님, 저희 샵은 예약제라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야 합니다. 제가 예약하는 방법 잘 몰랐어서 이왕 왔으니 그냥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손님. 대신 한두 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근태씨,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아, 왜 하필이면 남자가 잘라주고 지랄이야. 저기 여자 미용사들도 많은데. 컷하러 오셨어요? 네. 어떤 컷으로 해드릴까요? 깡통하게 다듬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 커트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씨발 머리가 그냥 족같은 축구장이 따로 없네 손님 어떠세요? 더 필요한 부분 말씀해주시 <웃음> 저 손님 야 이게 족같은 새끼야 머리를 다듬어 달랬지 내가 씨발 대가리 한동사 지으라고 했냐? <웃음> 저기요 손님 무슨 문제라도 머리가 이쁘게 잘 잘렸네요 아 그러세요? 하하 <웃음> 감사합니다 진짜 개 더러운 미용사 개새끼 저주받을 새끼 두번 다시 여기 또나 봐라. 그새 머리가 또 자랐네. 예약하고 가야 하나 오, 이쁜 여미용사들로 선택도 할수 있네. 네, 헤어살롱입니다. 저기요, 헤어살롱이죠. 네, 맞습니다. 남민 미용사님으로 오후 2시 커트 예약 가능할까요? 네,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커트 원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헤어살롱 미용실은 처음이세요? 아, 지난번에 왔었는데 남자 미용사분이 잘못 자르셔서. 아하하! 호호호! 그러세요? 제가 커트 잘 해드릴게요! 네 나, 나도 여자랑 대화란걸 할수 있구나! 손님! 커트 완료되었구요, 거울 봐주세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 너무 잘 자르셨어! 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호호호!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갓 들어온 인턴이라 칭찬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샴푸 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네. 물에 얼굴 안 튀기게끔 수건으로 좀 덮겠습니다. 네. 손님, 물 온도 어떠세요?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시 씨발 존모 찐따 돼지새끼 머리 감겨주는 것도 기분 참 더럽네 수건으로 더러운 얼굴 보기 싫어 가리긴 했다만 그래도 뭐꼬고 지명새끼 하나 건지긴 했네 하아 돈 벌기 참 어렵고 힘드네